어제는 힘드셨나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당신 생각보다 더잘 풀립니다. 잘될 것이고 잘할 것이고 잘 해낼 겁니다. 긍정이란 단어는 당신을 위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나도 싫은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나를 이유없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항상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쪽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린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좋은 하루든 나쁜 하루든 겪어낸다는 것에 의미를 두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잘되고 있습니다. 절대 원래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은 그때그때 그때 자기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죠. 절대 그런 사람이란 것도 없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은 즉시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네가 살아온 시간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네가 살아온 것도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니까넌 아직 사람을 미워할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다 넌 아직 세상이 싫어질 만큼 많은 곳을 가본 게 아니다 넌 아직 삶의 절망을 느낄 만큼 많이 산게 아니다 꼭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뒤처지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해내라기에,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되돌아 봅니다 주주 앉아 힘들어하는 나를 봅니다 쉬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눈팔아도 괜찮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런 것들도 괜찮을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불안하면서 근사해 보이게 사느니 그냥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저를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대인배가 아니거든요. 절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안 좋아하면 그만이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것을 찾고 너만의 그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회사도, 저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여러분이 이해하고 참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허무해질 때는 재빨리 다음 스텝을 생각해요. 저도 그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게 해봤어요 모든 잘하려고 애쓰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명하지도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다 잘하려고 하다가 정작 뭐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는 애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일도 있는 거다 그런 관계도 있는 거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다. 상처받는 게 무서운가 보다.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 죽을 만큼 무섭나 봐. 나는. 그래서 애초에 들뜨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 중인가 보다. 그 노력은 잠깐만 한노를 팔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라서 하루 온종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나 보다 무시하지 않을게 모른 척 해버리지 않을게 아직 전부 다 인정하고 드러낼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기장에서라도 가끔씩 너를 풀어주고 들여다볼게 너도 나를 칭찬해줘 넌 잘될거야. 정말 잘될거야. 힘이 잘될거야. 진짜 잘될거야. 아니 이런 말로는 한참 부족해. 넌 말이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일에 너보다 더잘 풀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거야. 내가 꾸는 꿈은 다 이루어질거야. 네가 바라는 소원도 모두 이루어질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잘될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도 모두 잘 될거야 넌복 받았어 그래서 넌 말이지 잘돼 무조건 잘돼